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게임 화면이 아니라 실제 카메라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물건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대한 박스 보이시죠?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제 겨드랑이 겨드랑이 겨송합니다 겨드랑이 정도까지 오는 거대한 박스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뭐거도절미하고 어차피 제목 보고 들어오셨을 테니까요. 이고진의 중저가 가정용 로잉머신 일명 샤크 로잉머신이라고 부르는 아이템명은 662005A 로잉머신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포장상태, 포장상태가 지금 여기는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는 않지만 포장 상태와 구성 그리고 조립에 걸리는 시간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즈 그리고 운동 효과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들리는 소음이 어느정도 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뜯어서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내구성 까지는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우선 박스를 뜯으면서 슉 내용물 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질이 좋지 않은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딱히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라서 차분히 뜯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집에 배송이 왔을 때 이렇게 박스가 세워져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누워있어야 될것 같아요. 누워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세워져서 배송이 왔다. 이렇게 와도 문제없느냐 또 파악을 해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저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랜만이야. 54만 이원 정도? 54만원 초반대 구매했습니다 를 아이고 잘 보이시나요 제가? 자 요즘 몸이 너무 불어나는게 느껴져서 유산소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차에 로잉머신 뽐뿌가 굉장히 와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한번 으이차! 미워봅시다 안녕 난 아! 이 뭐죠? 아, 아무튼 보시죠 어! 개인정보! 저희 집이거 유형료가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프로 잘 감아놨어요 어 바닥 더러운 것봐 이게 사실 원래 출발 전 자리인데요. 제가 잠시 촬영을 위해서 열어놨습니다. 잠깐만 조용히 하고 우선 테이프부터 뜯겠습니다빵 열립니다. 상자를 열면 뭐 이렇게 거의 거의 완제품처럼 들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닫히면 어떻게 열라는 거냐 볼까요 보증서랑 건전지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어차피 패키징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뭐, 견고하게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 녹슨거 보이시죠 일단은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쭉 일단은 다 꺼내고 나서 다시 촬영 재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장을 다 뜯고 안에 구성품들을 진열해 봤습니다 어, 일단은 본체 있고요 그리고 발판 이제 이건 핸드폰 놓고 뭐볼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레일 쪽 몸통 쪽이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품질 보증서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넣을 수 있는 펌프 들어있고요아 이제 로잉 머신을 사면은 그리스를 줍니다 그리스 가 요즘 경기가 안좋다는데 그리고 한가지 불안한 점은 이 출처를 알수 없는 플라스틱 도대체 어디서 부서져 나왔는지 모르겠는 플라스틱 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벌레,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제일 무서울 때가 분명 나온 건 봤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를 때가 제일 불안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습니다. 우선은 구성품은 이렇고요. 뭐 사실 내용 전체에다가 정비에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이후에 다시 조립을 하고 조립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따가 뵙겠습니다 아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렇게 안전핀이랑 안전핀이요 그리고 이제 조립에 필요한 도구들 이렇게 렌치까지 같이 들어있으니 도구가 없어서 조립하지 을못 않을까 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조립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조립을 완료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도 있어서 영상을 보거나 하면서 로잉 머신에 당길 수도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마감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아까 처음에 깔때 여기 녹슬었던 부분 있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플라스틱이 많습니다 여기 발판 지지하는 곳도 보시면은 발판 이것도 플라스틱이에요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백 에이, 이런 합성 천 에이, 이런 소재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보면은 조금 마감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유격 같은 게 있고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워낙에 다른 컨셉2 같은 200만 원짜리 아니면 뭐 120만 원짜리 그런 제품들보다는 현저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해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는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용에 앞서서 조립에는 물을 넣는 시간을 포함해서 한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물은 10단계까지 넣어서 제일 높은 난이도로 넣었는데요 실제 사용하는 모습, 운동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운동하는 모습은 조금 지겨울 수 있으니까 빨리 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쯤에 이제 실제 운동할 때 소리가 어느정도로 나는지 잡은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위치는 댓글로 시간을 알려드릴테니까 운동하는 모습을 건너 뛰고자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때가 10분 정도 당겼을 때입니다. 땀이 조금씩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하네요. 어, 이제 다시 당깁니다. 이제 실제로 샤크 로잉 머신으로 운동할 때 나는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진짜 좀 물살을 가르는 느낌도 들고 해서 이 정도 소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유튜브 등을 이제 좀 보면서 운동하기에는 소리가 좀 거슬리는 편이 있거든요 만약에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운동하시려면은 이어폰을 착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총 15분간 운동을 했을 때이 정도 땀이 납니다. 저는 땀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땀이 막 엄청 많이 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물론 땀나는 게 운동이 됐음의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체감하기에는 전신성 유산소 운동으로 집에서 하기에 충분한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고진 샤크 로잉 머신을 중저가 가정용 운동기구로 두기에 추천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처음에 배송을 받고 조립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고장이 있었어요 혼자서 막 고쳐보려고 한 두어 시간 고생을 해봤지만 결국 해결이 되지가 않아서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배송 후 거의 4, 5일 정도를 사용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꽤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아! 이걸 사세요! 하고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리뷰를 참고하시고 신중한 구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장이 어떻게 났었는지는 리뷰에 붙이기는 좀 그렇고 어,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종의 키덜트 리뷰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샤크 로잉 머신을 리뷰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궁금한데 실제 리뷰가 보이지가 않아서 직접 구입해서 찍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구입하고 싶었던 물건들 궁금한 것들은 리뷰를 종종 올리려고 합니다. 뭐 앞에서 좀그 레교 레교? 레고 리뷰도 하고 그랬었죠. 이제 게임 영상만 올라오다가 갑자기 다른 컨텐츠가 좀 올라오더라도 너무 놀라지는 말아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